출발. 어, 출발. 출발. 어, 오늘은 조금 먼데 갈 거거든. 도착고속도로로안요도착 예정 시간은 그래? 오후 12시 15분입니다. 오후 6시에 다 남네. 잠시 어서 오후 시에 도착한대. 어, 오늘 저기 강원도에 3, 삼척이라는 데가 있어. 삼척도. 삼척이라는 지역이. 자회전입니다. 거기갈거야 어. 거기, 거기? 삼척이라 불 곳에 캠핑장이 있어? 어. 근데 어떤 캠핑장인가? 장호비치 캠핑장. 장호비치 캠핑장? 어. 장호. 거기서 오늘도 재밌게 놀자. 장호. 장호. 창호. 어, 이거 어떻게 가? 아들들아 배고프지? 여기 얼른 밥먹을때는 찾아보자 밥먹을 아빠가 찾아볼게 여기 응. 분명히 있을거야 들잘 먹었어? 응. 응응자 그럼 다시 가자 응. 꽤 멀다 그렇지 태어나 안전 응. 안네 예, 아침에 일찍 오늘 캠핑을 출발했는데 어 차가 너무 많이 밀렸러어 목적지는 장호비치 캠핑장입니다 장호비치 캠핑장은 작년 여름에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몇달동안 예약을 도전을 했었는데 예약이 안되더라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3월에 어 연휴가 있어가지고 뭐 도전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예약이 돼서 지금 장호비치 캠핑장에 가는 중입니다 오다가 아침을 먹고 쭉 달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고 중간에 또 다시 캠핑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노르디스크 오토가르드로 이 텐트를 갖고 다녔는데 일요일날, 철수하는 날비오는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우트가르드 같은 경우는 신발을 놓거나 그럴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은 에르젠 어, 크로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로노스를... 근데 거기가 데크여가지고 크로노스가 어떻게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데크팩도 일단 갖고 왔고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은 코로노스를 치고 2박 3일 동안 캠핑을 할생각입니다아 차가 아침에 늦점을좀 물었더니 아침에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지금 애들도 뒤에서 아주 몸을 베비 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고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점심을 늦은 점심을 이제 먹고요 장을 보고 그리고 캠핑장에 들어갈건데 아 오늘은 운전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캠핑장에 들어가면 바로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척중앙시장에서 닭강정하고 꽈배기하고 그리고 내일 먹을 고기하고 사가지고 이제 캠핑장에 갈건데 캠핑장에 도착하면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되지 않을까 요 그러면 저녁먹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도착해서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똑같이 저거 어 진짜 하얀패스 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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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ha. 밥을 왜안 이렇게, 안 이렇게 많이 줘? 어 많이 주면은,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어 이렇게? 잡치도. 응. 아, 아까 삼김집과? 날차리랑? 응! 이렇게. 엄마 응. 응? 많은 잎을 접어도 안 부서져 응. 응. 아직 더 있어 응. 응. 연어 한좀더커 혜연이 연어 어떻게 알았어? 연어 알 저번에 먹어본 것 같은데 응, 단무지 줄까? 응 연어 알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입구라 응? 어 뭐라고? 입구라 입구라 연...연어 알 초밥도 있잖아 맞아 맞아 어맨처음에 밥을 밑에 놓은 다음 그 다음 김으로 조금 어 밥보다 위로 올라오게 어. 이렇게 둘러다가지고 거기 안에 그니까 뭐였지? 연어 알을 응. 음 응, 내면 연어의 초밥 먹어봤어 태훈이? 응 연어의 먹어봤지 아 진짜? 응 언제 먹어봤을까? 초밥집에서 그래? 연어 알은 날치라보다 더 조금 더뭐라할까커어 크고 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 어린이들은 먹기 힘들 수 있어 짭짤해서 맛있잖아 응짭짤하긴 어. 한데 거의 톡톡 터지거든? 응 근데 터지면서 응. 그 안에 내용물이 나오면서 네용물? 내용물? 내용물 내용물 내용물? 내용물 내용물? 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알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면서 어린이들은 조금 잘 모르는 맛일 수도 있어 응. 난 그런 잡채해서 맛있는데. 응 그래? 그럼 한번 태민이도 먹어봐. 그래 아들들아. 태민이 날치알 좋아하면 연어알도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면 초밥집을 한번 가볼까 우리? 응. 전개 재 음, 태민아, 보자. 다음 주? 응. 응. 엄마, 응. 이김왜 이렇게 매끈매끈해보여? 아들들아, 많이 먹어. 응. 오늘 밥 맛있지? 응. 아빠, 응. 김이 딱딱한 거같아 김을 접어서 먹으면 그래. 왜? 날랑 딱딱해. 김이라서. 날랑? 말랑 김. 말름 말름 김은 비눗김보다 응. 딱딱해. 이게 이게 응. 그 미역에다가 어, 말려서 김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말리면 어, 말름 김이 됐다가 그래서 끊에지도가또 말리면 아빠. 어떻게 돼? 아빠 응. 두번더 말리면 안 보여줘요. 많이 아, 어, 아빠 이거, 접 보, 서 하면 아예안부셔 p 부 p 지 우리. p a 아들아 물다 먹었니? 아빠도 물 먹어도 될까? 흐림이면 아, 어떡물더 있어. 걱정하지 마.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금세 쳤어 응, 응.